여기 초코 있어? 초코 있는데 이거 뭐 먹어야 돼? 안 먹어야 돼? 어, 안 먹어야 돼? 어, 근데 여기 왜 왔어? 여기 왜 왔어? 먹고 싶어, <웃음> 먹고 싶어. 초코 아이스크림 먹어요 안만테는 피니